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받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글의 받침 대표 소리 7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꽃받침과 쌍받침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비디오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부분은 겹받침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이 읽어보고 말해보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받침 발음 연습이지만 그래도 규칙이 있으니까 오늘 그 간단한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겹받침을 읽는 규칙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겹받침에앞소리로 읽는 경우 두 번째는 겹받침에 뒤에 오는 자음으로 소리를 내는 경우 세 번째는 겹받침 바로 뒤에 모음이 올때이세 가지인데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먼저 겹받침 두개 중에서 앞에 오는 자음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역 시옷,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 티읕, 비읍 시옷. 이 여섯 개의 격자음은 앞에 오는 자음을 대표음으로 발음합니다. 그 예가 되는 단어들은 넓다, 너, 여덟, 외골, 할다, 없다. 이런 식으로 앞에 오는 자음으로 소리가 납니다. 거기도 예외가 있지만 일단 예외는 빼시고 먼저 이 방법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뒤에 오는 자음으로 소리를 내는 겹자음의 예들입니다. 이것을 외우시는 게더 쉬울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릴 기역, 릴 리음, 릴퓨이세 개의 겹자음은 뒤에 오는 자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닭, 삼, 읍다 이렇게 이세 가지 단어는, 뒤에 온 자음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막다는 원형으로 쓰일 때는 그냥 막다 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맑게 개었다 할 때는 맑게개었다가 아니라 맑게 개었다 해서 앞에 있는 리일로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발음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한국표준 발음법 제 11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밑에 적어 드리는데 그냥 외우세요 하늘이 맑다, 하늘이 맑게개다. 기억 앞에서는 맑게로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뒤에 기억이 올 때는 맑게가 아니라 맑게다.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발음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세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겹자음의 뒤에 모음이 올때 이음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올 때는 조사나 어미가 올 때는 겹자음의 앞부분으로 소리를 내주고 뒤에 오는 두 번째 자음을 이응에 붙여서 소리를 내준다. 예를 들어볼게요. 달기, 여덟 불, 젊어, 달기, 여덟 불, 젊어.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자음으로 소리를 내주고, 뒤에 있는 자음은 뒤에 오는 모음에 연결 지어서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격자음을 읽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앞자음으로 소리내는 방식, 뒤에 오는 걸로 소리내는 방식, 뒤에 모음이 올 때. 자, 그 예가 되는 단어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걸꼭 같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공부는 한글의 받침, 그중에서 겹받침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